안녕하세요 제시지 그레소입니다 아주 예쁜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손목에 이렇게 해서 디 버클이고요 제 면은 제 손목이 약 18cm 정도 되는데요 둘레가 보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브라이틀링 시계를 오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계 이름은 브라이틀링 이쪽에 보시면 벤틀리, 그리고 GMT라고 써있고 이렇게 요 도시 이름이 베젤 밖에 있어서 GMT 그리고 이쪽에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플레임을 말씀드리면 브라이틀링, 벤틀리, GMT, 크로노그래프입니다. 먼저 베젤의 사이즈를 보면요. 이쪽에서 이쪽이 49mm이고요.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베젤은 아주 예쁘게 봤을 때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이와 같은 패턴의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구요 두께를 보시면 약이 전체 두께가 1.5cm 정도 됩니다 버클은 d 버클입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빼고 브라이틀링 여러가지 각인이 있구요 모델 여러가지 750 18k 이 제품은 18k 로즈골드 제품이구요 색깔이 옐로 우 골드와 살짝 다른 아주 럭셔리한 브라이틀링 시계 인데요 12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3시 쪽 이쪽 조그마한 초가 이시계진짜 초고요. 이쪽은 1시간짜리 크로노 그래프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고 9시 쪽을 이렇게 보시면 15분짜리입니다. 그리고 6시 쪽에 날짜창이 있죠. 이쪽은 GMT 핸드 그리고 이쪽에 빠르게 돌아가는 이 핸드는 크로노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면 쪽이 스타트와 스탑이고요. 아래쪽은 미셋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3시 쪽을 보시면 초가 가죠. 그리고 리셋을 누르면 이 초침과 6시 쪽 그리고 9시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두 다 리셋이 됐고요 누르면 다시 가고요 이와 같은 시계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아주 멋있는 기능이 하나 또 있는데요 이 기능은 이쪽에 GMT 시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이와 같이 되고요 만약 GMT 시간에 맞추면 런던 시간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대충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6시 15분이고요 GMT 시간은 이 도시가 있고 아래 또 조그맣게 하나가 있죠 24가 있고 1시 2시 3시 4시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2시 16분 7분을 가리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아주 멋진 쿨한 브라이틀링 시계입니다 뒤를 에 이렇게 살짝 보면요 브라이틀링 모터스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써있고요 이쪽에 100m 방수 그리고 오토매틱인데 최대 파워 유브 시간은 48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레퍼런스 넘버가 R47362 또는 A47362입니다. 이 제품을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여러 가지 소개하는 제품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계는 아래 더 보기로 가시면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시 직거래소였습니다. 짠.